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챔퍼 못따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후가공 처리의 대표적인 주자인 필렛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필렛이란 것은 볼록한 부분이던 오목한 부분이던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처리하는게 바로 필렛입니다 그렇지만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직선 형태로 따는 것이 바로 못따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제품 설계하실 때 부품과 부품이 체결되는 부분에는 조립용 못따기를 주장 그래야지만 이 가장자리 부분이 조립되면서 서로 부닥쳐서 깨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모델링 하실 때 여러분이 못다기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총 다섯 가지의 못다기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턴스와 앵글, 그러니 거리, 각도가 되어있고요두 번째는 디스턴스, 디스턴스, 그러니까 거리,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꼭지점 있죠. 꼭지점에다가 필러 처리하는 겁니다. 이 세가지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바디에다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면바디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가 좀 독특한 유형입니다. 자, 첫번째, 옵셋면이랑선 면을 옵셋하는 개념입니다. 솔, 어, 옵셋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솔리드바디든 공면바디든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렛처럼 부분 모서리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마치 필러처럼 대칭, 현너이 비대칭, 유의성 어떤 독특한 개념들을 다 제공합니다. 을 그리고 두 개의 면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다섯 가지 중에서 요 앞에 있는 요세 가지는 솔리드바디에만 나머지 두 가지는 솔리드바디든 시트바디든 그러니까 시트바디라는 게 그건 곡면바디를 말하는 겁니다. 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 공면바디랑 우선 하나의 단일 공면바디던, 아니면 두 개의 공면바디던, 그게 붙어있던, 떨어져 있던 상관없습니다. 모든 공면바디, 솔리드 바디에 다 가능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 여기서의 어떤 거리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실습을 해 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제 파일이 열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면 에, 솔리드죠? 솔리드 바디고요. 여기는 하나의 공면 바디입니다. 여기는 두 개의 공면 바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가까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선, 직선 구간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곡선과 직선 구간입니다. 여기는 곡선과 곡선 구간이죠.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챔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피처에도 못따기가 있고요. 공면에도 못따기가 있습니다. 둘다 똑같은 겁니다.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못따기 해보죠. 첫번째 거리각도입니다. 일단 가장 무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려보죠 직선구간 자 그러면 그렇죠? 거리각도죠. 자 거리 얼마? 20에 뭐 30도 이렇게 주면 화살표 방향으로의 면이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으로 보면 이쪽 면이 20이고 요 각도가 몇도? 30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의 모서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모서리에 대해서도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서리에 대해서 반대 방향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반대 방향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각각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만 따로 10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되죠. 이 치수 그대로 쓰는 겁니다. 쓰는데 방향만 서로 반대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각도 당연히 이 공면 바디에 대해서 될까 안될까요 될까요? 자 솔리드 바디에 대해서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리각도 해보죠 찍으면 뭐라고 습니까 시트 바디의 요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면에는 안된다는 얘기예요요 세가지는 공면 바디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셨죠자 이번에는 거리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거리거리입니다 자, 첫번째 모서리 잡고요 대칭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10주면 다 10, 10이 되는거죠 여기서 10, 여기서 10 그래서 평면 형태로 따는 겁니다 비대칭으로 해보죠 그러면 10에 20 이렇게 되겠죠 10에 1 5로 해볼까요 그러면 모서리를 또잡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쪽도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안만들어진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쪽을 만약에 제가 오로 했습니다. 그럼 같이 움직이죠. 반대 방향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거리거리인 경우에는. 그렇죠? 음, 대칭인 경우에는 뭐, 같이, 얘도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번째 거 한번 볼까요? 꼭점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꼭점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선 연결되는 걸잘 보셔가지고 치수값을 다르게 주실 수도 있고, 동등거리로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똑같은 치수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꼭점에 따는 겁니다 이런데도 따를 수 있겠죠 이런데도 꼭지점 못따기 아여기여기요이걸할까 점을 찍겠습니다 자 미리 보게 안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 치수값이 너무 커든지 상황 따라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거리라는 게 뭐냐 그래서 어차피 이못따기에서이 세가지는 다 거리 개념을 쓰고 있죠 거리각도 거리거리 곡점도 당연히 거리거리 거립니다 거리, 그러면 직선 부관인 경우에는 거리 직선 따라서의 거리 직선 따라서의 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처럼 곡선 곡선인 경우에는 또는 직선 곡선인 경우에는 훨씬 더 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곡선 따라서의 거리인지 아니면 뭐, 직선거리인지. 그럼 직선거리라면 어느 부분이 직선거리인지. 그런 부분이 좀헷갈리죠 자, 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방향을 한번 보죠. 요겁되고 요. 거리라는 개념이. 먼저요. 요곡선곡선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못딱게 하죠? 요걸, 어, 요걸 할까요? 비대칭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20, 하나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겠습니다. 여기는 20, 여기는 10이죠. 일단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20,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스케치를 한 보이게 하겠습니다. 요 면에다가 한번 제가 스케치해보죠. 면의 수열로 보죠. 자, 일단은 요 선은 요 요서 서변화를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스케치는 좀 숨겨보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요걸 한번 쭉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갖다 놓을까요? 여기서 쭉 드래그해서 아, 드래그가 잘 안되나요? 여기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요 선도 한번 요소 변화를 해보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2점하고 2점하고의 직선거리일까요? 이게 20인가요? 아니죠. 20 아니에요. 그렇죠? 20 아닙니다. 그럼 2점하고 2점하고의 직선거리가 20일까요? 당연히 이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둘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20이냐? 그렇죠? 이거 어디가 20이냐? 이게. 뭐 이쯤 되면 이제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가 20이냐? 뭐이 거리가 20일까요? 이건 뭐 현의 길이네. 이 20도 아니고. 그렇죠? 자, 좀 진정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붙자아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이쪽도 선을 하나 그어보시죠. 대충 컨트롤 캔누른치하면이게구석이 자동으로 안걸리겠죠 물론 이 두개의 선도 그냥 보조선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랑 이선두 선을 잡고 탄젠트 구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과 이선 있죠? 둘선 사이에 탄젠트 구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선 잡고요 탄젠트 그런 다음에 이두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선 있죠? 원래 선을 연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면을이기 연장하고 이쪽도 연장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라버리죠. 건접 잘라내기로 요 부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직선 거리 있죠. 요게 20이라는 얘기예 요게 요 20이라는 얘기 요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속치수다는 예, 얘기는 효력이 없는, 그냥 측정용 치수란 얘기입니다. 회색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이그 모서리에서부터 그 해당 공면, 해당 공면 따라서 접선을 그리고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 거리가 각각 20, 10이 되고 그랬을 때그 끝점을 연결한 가상의 평면을 가지고 또는 곡면을 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바로 챔버의 의미입니다. 거리의 의미가 이 거리의 의미입니다. 아시죠? 절제로 이 곡선 따라서의 거리가 아닙니다. 곡선 따라서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솔리드박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기법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곡선 따라서의 거리로 해서는 절대로 어, 챔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해되시죠 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수입을 하셔야 되는, 수입하시고 곡면을 잘라내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두개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예, 지워버리죠 자 이면에다가 스케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곡선 따라서의 그리 함번생해보죠이두 개의 선을 요소 변환하죠 그런 다음에 얘를 대충 이렇게 끌어 갖다 놓죠. 중심점에 안 걸리게끔 대충 끌어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중간점에 갖다 버리면 이렇게 노란점에 딱 붙어 버리면 이게 뭐 거리 조정이 안되겠죠. 자 치수를 한번 보자 이건 호기 때문에요. 점 찍고 점 찍고 다시 이 호를 찍으면 이렇게 호 따라서의 거리가 나옵니다. 이걸 2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점 찍고 점 찍고 호를 찍으면 이렇게 15 이렇게 해 보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우리가 설 선은 이 선은 아니죠. 보조 선으로 바꿔버리고 빠이 나온 다음에 이 선을 가지고 여러분 수입을 음, 하시기 바랍니다. 공면 수입 이 선을 이 경로 따라서 수입한 모 끝까지 가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공면을 잘라내기. 이 공면을 이용해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공면이 안 보이네요. 자이 공면 바디. 화살표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OK 누르면 이게 바로 곡면 따라서의 거리로 해서 챔버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케이스죠. 이게 후니까 좀 그래도 쉬운데 이게 자유곡선의 형태로 오른다고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 거리란 개념이 접선 방향으로 해서의 거리지 곡면 따라서의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세번째, o f 면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o f f s 면 무슨 얘기냐면, 면을 o f f 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면을 o f f 하고또이 면을 o f f 해서이 교점에서부터 수직으로 발을 내려서 연결해서 챔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o f 면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어, NX라는 포럼에 있던 기능이에요. 이 면을 o f f 하고이 면을 o f f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기법인데, 음 요게 이제 차용이 됐죠 제가 2016 버전 강의할 때 이게 없다고 막 투덜 댔더니만그 이후 버전에서 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도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그렇죠 공면 따라서의 그리 페이스 따라서의 그리 그렇죠 그국은이 모서리가 곡면 곡선이 결국 은 이면 윗면이 되니까요 면 따라서의 그리로 해서 이런게 챔버 처리 기법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요 부분은 다 지워버리죠 어, 일단 어느 부분에 처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빛에서 못따기 요거죠 면면이라고 그랬죠 어,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찍어보시죠 일단 솔리드 바디 어떻습니까 뭐 대칭으로 간단하게 보죠 다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면 바디 뭐할까요 어떻습니까 잘 되죠 자 그러면 못다기 하는데 이게 두 개의 면인 경우에는 이게 모서리가 있나요? 없나? 없습니다. 없 이런 경우에는 처리가 안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굳이 여기다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공면에서 공면 잘라내기, 상호 잘라내기 하셔가지고요. 두 개의 공면 바디를 잡고 보존으로 할까요? 일단 안보이니까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와 이거를 보기 이거는 제거될 면을 보겠다 이거는 보존될 면을 보겠다 이건 둘다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못따기를 하셔야겠죠 요거를 하셔가지고 모서리 잡아주면 처리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일단은 솔리드 바이든 공면바이든 이는다 가능하다 1차적으로 그걸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옵셋 개념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옵셋이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치수를 줄수 있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이 거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그전에요.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밑에 뭐 다중 모서리 파라미터가 있으니까요. 대칭을 하셔가지고 한5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찍어보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 모서리 파라미터부터 볼까요? 찍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필렛 할때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드래그해서 일부분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모서리 하나 더 잡아보죠 여기 요기 찍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요렇게 따로따로 따로 지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중거리를 준다 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쪽은 5, 한쪽은 10뭐 이런 식으로 7다 가능한 겁니다 마치 어, 저 필렛처럼 이게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물론 여기쪽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렛을 처리해버렸다 이렇게 처리했다고 치면 못하기도 마찬가지죠 어.. 요거로 할까요? 뭐 옵셋을 하셔도 되고 옵셋을 해보죠 뭐 요렇게 자 대칭하고 정도로 하죠 이렇게 찍으면 어떻습니까? 쭉 따라 흘러가죠 그 다음에 부분 모서리하면 일부분만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밌게 챔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딴 얘기 그만하고요 제가 약속했던 거리 개념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 보자. 저는 이쪽으로는 20, 이쪽으로는 10만큼 이제 처리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음, 공명바디든 뭐, 솔리드 바디든 공명 바디 다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쪽을 가지고 해 볼까요? 이쪽 가지고해 보자 그러면. 일단 옵셋을 하겠습니다. 공면에서 옵셋. 이 면을 해당 방향으로 20만큼 옵셋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옵셋 이 면을 10만큼 옵셋을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20, 이쪽으로는 10만큼이니까 20만큼 옵셋시키고 밑으로 10만큼 옵셋시킨두 개의 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됐죠? 어, 그냥 정면에서 보죠. 정면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이두 개의 선을 요서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보조선을 바꿔버리죠. 두 개의 선을 잡고요.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점이 찍히죠? 이 교점에서 이 선으로 이제 수직을, 수직선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선상에 대충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선 가지고요. 보이선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모서리랑 탄젠트 구속을 주시고요. 얘랑 얘랑 탄젠트 구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보조선이랑 실선이랑 수직 관계를 이루게끔. 두선 사이에 직각 을 이루게끔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두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뭐가 될까요? 보이시요요 선을 보시는 겁니다. 요 선을 요선 따라서 이게 따질 겁니다. 자한번 해보죠. 못 따게 했어요. 요거라는 거죠. 못 따게 보면 여기였습니다. 자 비대칭을 하고 한쪽은 얼마였죠? 한쪽은 20, 한쪽은 10이었죠? 요렇게 오케이 해보죠이 방향으로 바라볼까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는 게 보이시죠? 옵셋 개념이란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 면을 옵셋하고 면을 옵셋한 그 교점에서 원래 면으로 수직으로 각각 발을 내린 발을 내린 그두 그 점을 연결한 형태로 해서 따는 것이 바로 이 옵셋면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절대로 곡선 따라서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다섯 번째 면면 두 개의 면 사이에 처리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대칭, 현납이 비대칭, 유지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이 면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죠. 두개의 면 사이에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못하게 하죠 요겁니다 첫번째면 어 이거는 다 가능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취소하고요 솔리드 바이든 공면 바이든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올려놓을까요 예. 일단 다 되는지 부터 확인하죠 요거 가지고요 그냥 대칭으로 하겠습니다 한 10정도로 줄까요 첫번째면 두번째면 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하나의 솔리드 바디, 시트 바디죠? 못하기 그거 10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그 대신 화살표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됩니다. 그러면, 음,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도 못하기 이걸 하시고요. 짓고, 짓고, 화살표 방향. 어떻습니까? 다 됩니다. 다 되죠?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솔리드바 시트 바디 말고, 이렇게 개별적인 시트바디인 경우에는 또 원본을 남길지 말지 이런 것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솔리더 필리에스도 봤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두 개의 공면 바디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다 게 하죠 요걸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면 그 다음에 두 번째면 반대 방향으로 하죠 자 대칭 10이죠? 그럼 이게 무슨 개념으로 10이 될까요? 거리. 네, 금방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면을, 어떻게 요 이쪽 방향으로 10만큼 옵셋시키고, 이 면을 이쪽 방향으로 10만큼 옵셋시키면 가상의 교점에서 수직으로 발을 내리고 발을 내린, 그게 바로 이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두 점을 연결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금방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개념하고 똑같은 원리로 되는 겁니다. 대칭이나 비대칭이나. 알죠 요 비대칭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시간 낭비일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현너이라고 있습니다 현너이라는게 조금 헷갈려요 도대체 현너이라는게 뭐냐 그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하게 해보죠 잡 예, 어, 요걸 하겠습니다 얘예 찍고요 그 다음에 얘예 찍고 반대방향으로 하고 현너이 제가 한번 음, 넉넉잡고 20이라고 주겠습니다 엔터 하죠. 그럼 이렇게 따졌어요. 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20이냐. 그렇죠? 자 정면에 스케치 해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두 개의 선을 제가 요소 변화를 해보죠. 그럼 얘를 쭉내리고요쭉내려가지고이두 점이 서로 예, 만나게끔 하겠습니다. 전병합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 거리가 지금 20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20이란 얘긴데 그렇죠? 정확하게 요소 변환을 해보면, 2 0이니다 이거. 20. 거의 뭐2 0이 가깝죠. 19.95니까요. 20인 다 이쪽에서는 20이라 나오죠, 이거. 여기서는 20이라 나오면 되죠, 20.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20이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 거리가 20이면, 이렇게 따도 20이 될 거고, 이렇게 따도 20이 될 거고, 이렇게 따도 20이 되는 거고, 뭐, 경우의 수가 수 없이 많을 텐데, 왜이에 이런 식의 만들어지냐는 얘기죠. 그게 합다제, 합당한 그렇죠? 의심이 되는거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요선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조선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접원이에요. 접원. 저번. 여러분 원에서 현이라는게 뭐죠? 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의 뭔가 원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직선구간에 연결한부분이 이게 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원 그리고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탄젠트 구속을 주시고, 여기, 여기, 탄젠트 구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죠? 좀 크게 할까요? 어, 이 점에서, 여기로. 자, 그리고, 한번 더요. 이 점에서부터 여기로. 그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 직각 구속을 주는 겁니다.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직각 구속을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이렇게. 요선 있죠 요선이 지금 2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식관계를 한번 걸어보죠 자 같이 움직이게끔 해볼까요 여기 치수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선 따라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살짝 선하고 약간 경사져 있죠 치선하고 정확히 갖다 대셔가지고 이게 숙병선 상에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와 이게 너무 가깝게 잡아가지고 자 요렇게 일직선이 되게끔, 수평선이 되게끔 잡으셔야 됩니다.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 넌아시고요그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못하게한거 있죠?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러면 여기 치수가 보일 겁니다. 20 클릭하면 못하게한 치수 얘기로 들어오면서 이 길이가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들어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힘들죠? <웃음> 자, 저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못따기 값을 제가 어, 15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같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15짜리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그 원리입니다. 현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자 힘들게 완성시켰으니까 하나만 더 보죠. 25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그 원리였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못따기 여기서 보면 뭐가 있죠? 유지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유지선 개념은 이 공면 바디에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됩니다. 솔리드 바디에는 잘 먹습니다. 자 한번 보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치사하고요자 공면 바디는 잠시 숨겨놓죠. 솔리드 바디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면에다가 스케치해보죠. 면의수직을보죠 여기서는 뭐 직선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용해서 이면을 나누겠습니다. 투영 분할선을 쓰죠 투영식으로 이 선을 이 면에 투영함으로써 면을 솔리드바디의 면을 나누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하나만 쓰셔도 되고 아랫면에 다시 한번 스케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곡선을 해볼까요? 직선만 된다고 또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선을 가지고요 분할선 이 면에다가 오케이 됐죠? 그럼 이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못따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면 잡고요, 두 번째 면 잡고, 위선 개념으로 하나만 잡으셔도 되고, 두개다 잡으셔도 되고, 그렇죠? 자, 요렇게 처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아, 참 신기하죠? 필레타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단면을 치면 어떻다는 얘기죠? 단면. 단면을 치면 이게 하나하나가 직선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직선이 되는 거예요. 마치 곡선처럼 보이는데, 단면을 치면 직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두 개의 면을 잡겠습니다 잡고 어, 죄송합니다 자, 이 면을 이용해서 한번 섹션을 쳐볼까요 치면 오케이 하고요 이 방향으로 바라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면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순간 한 점에서의 단면을 쳐보면 이게 직선 구간이 됩니다. 그게 챔버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 조금 많이 힘들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거리각도, 거리거리, 꼭지점, 요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좀 곡면이 복잡해지고, 솔리드 형상 자체도 복잡해지면, 여러분이 옵셋면이라든지, 면면,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음, 복잡한 챔버 처리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이 거리라는 개념, 접선 따라서의 거리라는 거, 그리고 옵셋면은, 기존의 면을 옵셋, 옵셋한 가상의 교점에서 수직으로 발을 내리고, 내리고 해서, 예, 그 거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곡면 따라서, 결국은 곡선 따라서의 거리는 따로 여러분이 수입 개념으로 해서 챔버 처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